안녕하세요. 레플릭스 동구영입니다. 고질라 울트라맨 슈퍼전대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일본을 대표하는 특철물로 유명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특철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7년 김기덕 감독이 만든 대개수 용가리입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던 우질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죠. 괴수 용가리가 서울에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 토에이 특찰기술자 6명을 초빙하여 일본식 기법으로 촬영되었지만 의외로 한국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훗날 심행래 감독이 용가리를 리메이크했지만 저 퀄리티 CG와 내용으로 망작 평가받았는데요. 일본 아사히TV에서 한번도디어되지 않은 비디오로 뽑혀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 치킨너겟 용가리치킨이 이 작품 덕에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3040세대에게 크림길를 끌었던 우레메입니다. 바보가 슈퍼히어로 에스퍼맨이 된다는 독특한 소재로 크림길를 얻은 특촬물인데요 1986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7년 동안 8편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결합한 작품으로 지금 보면 많이 어색하지만 일본에 비해 짧은 특잘물 역사와 좋지 않은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린이들에겐 B급 병마 코드가 먹혀 요즘 파워인저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한 에스퍼맨의 서브 히어로 데일리도 유명했죠. 하지만 표절 논란 또 있었습니다. s 포맨은 바이오맨을 표절했고 메카니카 악당들 전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온 디자인들을 표절했죠. 훗날 오레메의 리메이크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엔 슈퍼맨 표지를 완전 표절해 국제적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번개전사 스파크맨 일본 우주형사 시리즈로 표절한 한국산 특촬물입니다 일본 작품의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흔적들도 보이며 로봇들은 슈퍼전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의 주연은 심형래인데요 당시 어린이 특촬물 영화는 심형래가안 나오는 작품이 없을 정도였죠. 요즘 마블 유니버스가 있다면 이때는 심형래 유니버스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파워5 당시 전세계적으로 큰인기를 끌고 있던 닌자거북이를 소재로 만든 한국산 괴작입니다. 닌자거북이들은 외계인이며 로봇까지 등장하죠. 홍콩 강시 영화가 큰인기를 얻자 뜬금없이 강시들도 등장합니다. 슈퍼 홍길동 시리즈 한국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홍길동이 슈퍼 히어로가 되어 활동하는 작품입니다. 당시 인기 개그맨인 심형래 김정식, 이창우, 이봉원이 연기했으며 인기가 많아 9편이나 나왔습니다. 이맹구의 공숭아 악당 한국판 최초 배트맨 실사특촬물입니다 맹구가 배트맨이 되어 일제시대로 넘어가 싸운다는 괴라라 소재입니다. 전 세계 최초 드래곤볼 실사특촬물입니다 심형래가 무천도사로 나오며 만화원작가는 다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깡다구 화이터 건담과 드래곤볼을 짜짓기한 회작입니다. 주인공은 이틀컵을 모티브했으며 이름도 해적판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죠. 안대없이 건담으로 변신하며 악당들은 사이어의 복잡을 하고 나타납니다. 콩길동대 터미네이터 미래의 터미네이터와 과거의 홍길동이 현대시대에서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시라소니도 등장하며 전세계 최초 로봇학과 터미네이터가 만난 작품이기도 하죠. 변신전사 트랜스토디 한국 최초 전대물이며 당시 7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방영중이던 조인전대 제트맨보다는 CG가 떨어지지만 액션만큼은 수준급이었죠. 전세계 최초로 다인종으로 팀을 꾸린 전대물 작품이기도 한데요. 미국판 파워레인저보다 2년이나 앞선 기록이죠. 하지만 이 작품에 나온 로봇과 여러 디자인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판 초신성 플래시맨 영웅 후레시입니다. 한국에 수출되었던 후레시맨을 표절한 쓰레기 작품이죠. 용어의 건 실사판 오락실에서 인기있었던 격투대전게임 용어의 건 한국판 작품입니다. 북두의 건 실사판 일본 유명만화 북두의 건의 최초 실사판입니다. 일본 공중파에 이 작품이 소개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도 있죠 스트리트파이터 가두쟁패전 홍콩판 무어가 많아 가두폐양을 소재로 만든 스트리트파이터 전세계 최초 실사판 시리즈입니다 스트리트파이터 실제 게임 인기에 맞물려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한 하루 작품들이 쏟아지기도 했죠 영구와 황금박지 한국과 일본이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황금박지의 실사판 영화입니다. 하지만 난기난 감독이 무허가로 캐릭터를 가져와 만든 작품인게 밝혀졌죠. 로버트 태권부위 9시 한국 애니메이션 로버트 태권부위와 실사를 섞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표절 논란이 현재까지도 있으며 유일하게 깡통로봇이 순수 한국적인 디자인이라고 알려졌지만 깡통로봇도 표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원에서는 정식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죠. 영구 람보 영구가 베트남전쟁에 참여해 베트콩의 비밀변기 로봇을 무찌른다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린이 영화였지만 당시 1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나름 대작이었습니다. 미국 영화 프레데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도 하죠. 영구와 공룡 쭈쭈 심영래가 감동 연출한 괴수물 작품입니다. 1967년에 나온 용가리보다 못한 퀄리티로 왕작 평가받습니다. 전설의 용사 반달 가면입니다. 가수 김은국이 주연으로 나온 형사 액션 히어로물인데요. 당시 인기가 많아 6편까지 나온 시리즈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김은국이 연기한 강약 형사와 반달 가면이 다른 인물이었지만 후에는 강약도 반달 가면이며 사실은 두 명이었다는 설정이 추가되죠.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점점 SF 장르로 바뀌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반달 가면은 일본 최초 TV 특촬 히어로. 월간 가면을 표절했는데요 두명의 반달 가면이 합체하여 탄생한 메탈 히어로도 거수 특수 자스표현을 표절했죠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피구왕 통키 최초 실사판입니다 당연히 정식 허가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자 주인공 통키의 역할을 한 배우는 충격적이게도 여자이며 피구부 선수들은 맹태와 라이벌 타이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 배우들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특촬영화 사상 희대의 괴작, 비천 괴수입니다. 울트라맨에 나왔던 괴수들만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일본 울트라맨에 나왔던 장면들을 모조리 짜식기한 도작 작품이자 세계 최초 쿠오보이 침미 실사판입니다. 당시 쿵오보이 친미의 해적판 만화 용서야가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제목과 내용도 해적판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쿵오보이 친미의 짝퉁 쿵오보인 친미입니다. 맹구 이창훈이 주연을 맡았으며 용서야를 만든 감독이 어린이들의 돈을 더빨기 위해 만들었죠. 차병서가 주연을 맡은 한국 특찰물 화이팅맨입니다. 드래곤볼, 북두의 건, 쿠보이치및 실사판을 만든 왕룡 감독 작품이자 스타짱가 Z 마징가 V 슈퍼베타맨 스타짱가의 후속작으로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합친 SF 특촬물입니다 베타맨은 미국 DC 배트맨과 한국 박지를 뺏긴 히어로이미 어린이들에게 왕구를 판매하기 위해 표절 로봇들이 버젓이 등장하죠. 일본 컨텐츠를 표절한 작품을 재차 표절한 전대미문의 사례가 있는 작품입니다. 마법소년 요호치 일본 애니 용의 아들 세계 최초 시사판입니다이 작품도 시사판의 거장 왕룡 감독이 제작했죠. 김천기 감독이 제작한 전대물 우주경찰 휴머파워입니다 해와 달 별칭호를 받은 우주경찰들이 지구를 지키는 단순한 소재이죠 이봉원 주연의 하늘의 용사 이글맨입니다 DC 코믹스의 배트맨 짝퉁 히어로 물이죠 사용 장비도 배트맨과 똑같으며 충격적이게도 2편까지 나왔습니다 3편은 다행히 취소되었습니다 실사와 거장 왕룡 감독의 정신 나간 유령입니다 코미디 공포 액션 만화 유유백서가 원작이죠. 이 작품은 스트리터 파이터 표절 만화 스트리트 파이터3 애니작가 극장에 동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연구 홀로 지배 전세계적으로 흥행한 나홀로 지배를 모티브했습니다. 연구와 부심맨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심맨을 악당으로 만들어 놓은 인욕자별 영화입니다. 악당 부시맨을 없애기 위해 용구가 황금박지 각시탈 등으로 변신하죠. 로봇캅을 모티브로 만든 할메캅입니다. 전직 여경 출신 할매가 마약조직과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죠. 각시탈 형태와 깨비깨비 도깨비 스탈로 변신한 형래와 도깨비들이 노란캐를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황비용을 모티브로 한 신비용입니다. 황비용보다는 홍콩 영화 천년유언의 느낌이 더 강하며 영구는 신비용뿐 아닌 할메캅 포절행내영구란보 등으로도 변신하죠. 영구 시리즈의 어벤져스격 영화입니다. 슈퍼파워 김치맨 심형래를 주연으로 제작한 SBS 특촬물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코너로 대한민국 황대장의 후속작이기도 하죠. 티라노의 발톱 심형래가 감독주연한 괴수물 영화입니다. 당시 개그맨들이 총출동한 영화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라기 공원을 따라한 흔적과 조잡한 연출 때문에 24억을 투자하고 1억만 건진 망작입니다 연구와 우주괴물 부게리 심형래 감독 주연의 SF 괴수 특촬물입니다이 작품도 유재석을 포함한 개그맨들이 등장합니다. 심형래 감독 주연의 파워킹입니다. SF 특촬물이지만 스타워즈를 너무 대놓고 가져와 논란이 있는 작품이자 악당보스의 이름도 루카스입니다. 로보캅에 등장했던 ED-209도 버젓이 등장하며 20억이나 투자한 왕작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품을 해외 리메이크 버전으로 재촬영해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도 했죠. 물론 투자자들이 피눈 물을 흘렸습니다. 드래곤 투카 심명래 감독이 파워킹의 실패에도 불하지 않고 어린이용으로 제작한 특촬 SF 작품입니다. 조선시대에 나타난 우주 외계인 투마와 그의 애완 공룡 투카와 싸운다는 이야기인데요. 현대시대에 있던 연구가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인자, 좀비, 볼렘카 우주 형사들도 등장하며 여러 장르를 섞은 혼종 작품이기도 하죠. 시명래 감독의 괴수물, 디오입니다. 한국의 전설을 다룬 SF 판타지물이기도 하며, LA에 이무기가 나타나 용으로 승천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조선시대에 뜬금없이 중세 군대가 나타나고, 우레메처럼 날아다니는 보사 연출, 그리고 개연성 없는 스토리와 저질 그래픽으로 왕작으로 뽑히는 작품입니다. IMDb에 등재된 한국 영화 중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놀랍게도 군복 마케팅을 통해 당시 한국에선 흥행 1위 성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가량 손해를 받자 이 작품은 심행내를 신격화 시켜줬으며 현재도 디월를 까면 욕을 먹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구 용사 벡터맨 한국 특산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백터맨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시청률 22% 를 달성하는 크림기로 시즌2와 극장판 그리고 게임이 제작되기도 했죠 일본 특창물과 비교한다면 어설픈 건 사실이지만 짧은 역사와 좋지않은 제작 환경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 평가 받습니다 백터맨 타이거 이글 베어 3명의 주인공으로 진행하다가 이기엔 여성 히어로 버지니아도 등장하죠. 일본 전대물처럼 거대 로봇도 출연시켰지만 왕국 판매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액션씬 만큼은 일본 전대물에 밀리지 않았으며 이후에 많은 한국 퓨철물들이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작품이죠. 요정 컴밍 KBS에서 공연된 어린이 드라마로 슈퍼컵나라에서 온 컴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50부작이었으나 큰 인기를 얻어 476회까지 방영하였죠. 매직키드 마수리 어린이용 투철 드라마로 마법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치트콤 작품입니다. 마법 세계에서 온 마법사들이 인간의 감정을 배운다는 독특한 소재로 당시에 큰 인기를 얻어 코믹스판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죠. 호프닝 곡은 일본 노래를 완전 표절했지만 작곡가가 자작곡이라고 주장해 화물이 일기도 했습니다. 환경전사 젠타포스 EBS에서 제작한 특촬물입니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의외로 컬트한 시도도 많은 작품이죠. 놀라운 점은 일본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남기란 감독의 어린이 영화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큐라입니다. 당시 개콘 인기 개그맨들이 출연했으며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의외로 흥행이 성공한작품이자 물론 어린이들에겐 좋은 평가를 받지만 작품성은 시급만또 못합니다. 수호전사 맥스맨 벡터맨 이후 KBS에서 제작된 특찰물입니다. 가면라이더처럼 홈체인지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등장했지만 벡터맨보다는 떨어지는 작품성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작품이죠. 마법경찰 갈가리와꼭동자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와 마찬가지로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어린이 영화입니다. 사상 초유의 작품성으로 어린이들에게도 외면받은 작품이죠. 봉준호 감독의 괴수물 괴물입니다. 한강에 나타난 괴물과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당시 신선하고 독특한 전개로 2006년도 흥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관미 영화라는 비판과 괴물의 디자인 표준을 란또 있었습니다. 챔피언 맞바기 개그맨 종종철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어린이 영화로 과거 심행래가 나온 내일은 챔피언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이래 자이온 맥스맨의 실패 이후 3년만에 만들어진 한국전대물입니다. 아동과 성인층을 겨냥했으며 과감하게 100억대를 투입해 제작했는데요. 루주한 전개와 예산에 미치지 못한 작품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전대물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설레를 남기게 되었죠. 마법전사 미르가온 요정컴미와 베지키드 마수리의 성공으로 만든 어린이용 특촬 액션물입니다. 마수리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며 완구 판매는 물론 흥행도 성공하죠. DVD 출시 게임과 뮤지컬로도 선보였으며 175화까지 방영하였죠. 젠타포스 이후 환경을 주제로 만든 와일드포스입니다. 한국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이야기도 수록되는등 일본 특촬물에선 벌써 없었던 연출로 좋은 호평을 받았지만 심각한 배우들의 발연기와 동시대에 방영한 출동 레스큐 포스를 의식한 연출로 젠타 포스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죠. 화랑 전사 마루 신라 화랑을 주제로 만든 어린이용 특촬물입니다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했지만 어두운 분위기와 단순한 스토리, 시청률도 안습이었으며 어린이용은 대체적으로 성공한다는 구식을 깨버리기도 했죠. 이 작품의 영향으로 한동안 어린이 특촬물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전기 레이포스 침체된 한국 특촬물역사의 부활을 알며 큰기대를 모았던 컨텐츠입니다. 고퀄리티 디자인의 주인공들과 SF 판타지틱한 CG 등으로 큰 호평을 받았지만 한국 특촬물에 대한 편견 때문에 투자를 못 받았는지 제작이 중단되었죠. 고스트 팡팡 SBS에서 제작한 어린이 드라마입니다. 귀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적인 어린이 작품이죠. 8 9 0년대특촬물처럼 개그맨들이 주연을 맡은 서유기 리턴즈입니다. 중국 서유기를 한국식 슈퍼히어로물로 재해석한 작품이자 130억원을 투입한 한국개수특찰물 7강구입니다. 비급만 또 못한 c g 와 작품성으로 심형래 감독의 디워 이후 한국특찰물 영화에 태벌을 가져온 작품이자 한일압작특촬물검 블레이드입니다. 전 연령층을 상대로 만든 슈퍼히어로물이며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발표했지만 주인공의 발령기로 보아 투자를 받지 못해 제작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제작된 출동 k c o 입니다 한국 경찰이 우주 악당들과 싸우는 이야기이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면라이더가이브의 표절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중 합작으로 만들어진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입니다. 기존 한국 특찰물들과 다른 전개와 화려한 액션으로 큰 호평을 받았으며 중국에서 많은 투자를 받아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었고 국내 특찰 최초 5 0부작의 EBS 시청률 1위를 달성했죠. 대중들에게 친근한 삼국지 연의가 모티브이지만 한국 학부모들에게 폭력적이라고 항의를 받아 일부 시나리오가 수정되었습니다. 백터맨 이후 제대로 된 한국 대표 특찰물 중 하나가 되었으며 중국, 동남아, 일본에서도 매니아층이 형성된 컨텐츠입니다.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일본 다이노포스의 세계관을 이어 제작한 한국판 정식오프 후속작입니다. 한국 배우들이 등장한 최초의 파워레인저 작품인데요. 아쉽게도 몇몇 배우들의 발연기와 어색한 스토리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신성 특공대 엑스 가리온 한두개가 아닌 너무 많은 표절 요소와 200억으로 제작했음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허술한 CG와 완성도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최악의 작품입니다. 다행히 성공하지 않아 표절 고소는 피했지만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이 이루어놓은 위상을 한방에 무너뜨렸습니다. SF와 공룡을 소재로 만든 아모드 사우루스입니다. 고퀄리티 시 g 와공연로봇이라는 소재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배우들의 발연기 그리고 어색한 연출로 대원미디어의 주가가 40% 떨어지는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었죠. 이를 의식했는지 배우들의 목소리를 갑자기 후시녹음으로 연출합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이 볼 때는 괜찮은 작품이며 차후 완구 판매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 특철물이 아동용이 아닌 전 연령층의 사랑받으며 일본 못지않은 인기 장르가 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